흡연시 CCTV 확인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오니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곳은 흡연금지구역입니다. 흡연시 CCTV 확인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오니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